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홍콩은 굉장히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높기로 이름이 나 있어요. 어, 홍콩 정부가 고립 청년들을 위해서 이 주거 정책을 어떻게 좀 펼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2022년 6월에 발의한 그세 가지 폴리시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했던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콩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거지를 찾는데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집값을 내는데 좀 어려움을 내고는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6월에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이 젊은이들이 빅베이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거지 가격이 홍콩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홍콩 정부가 사실 홍콩 정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수 없어서 중국으로 본토로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어, 이제 임금은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세 가지 그 정책의 주요 그 요지가 바로 그 중에 하는데요. 이게 좋은 정책일까 아닐까는 사실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사실 홍콩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홍콩의 주거지 가격이 계속해서 높다면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기에 할수 있기에 할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몇달 동안. 23년간은 지속적으로 저축을 해야만 홍콩에서 집을 하나 살수 있습니다. 23년 동안 소비는 전혀 없이 완전히 다 저축을 해야만 홍콩에서 집을 하나 살수 있죠. 그만큼 주거지의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홍콩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음. 네 제가 질문을 조금 읽어보고 몇 가지 이제 주제별로 나눠서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한번 읽어볼게요 어~ 사실 아까 발제서도 다뤄주셨지만 지금 응답에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어~ 이런 광둥성 생활비나 주거 여건이 조금 더 좋은 이런 광둥성까지 이제 중국 본토의 광둥성으로 홍콩 청년들이 생활 권역을 넓혀서 거기서 돈도 벌고 좀 일자리도 찾고 이렇게 정책을 편다고 했는데 정작 홍콩에 있는 청년들은 꺼려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어 그 이런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좀 정치적 문제들 최근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을 포함해서 어~ 이런 것들이 혹시 이 고립 운동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부분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이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점 질문인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에 홍콩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7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사실 2020년 초까지 계속해서 심각한 사회적인 소요사태가 계속되었는데요. 이 코로나19 이전 시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어, 구직의 어려움이라든가 삶에 대한 압박, 어, 결혼하고 또 어, 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 주거 비용이 높은 어, 홍콩에서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요인들 어,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어, 그러, 그런데 사실 2019년 이후에 저나 또 NGO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홍콩의 환경들이 청년들이 집 밖에 나가서 구직을 하지 못하게 잠 막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그 기관에서 원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 보니 이제 교육이 끝난 후에도 집 밖에 나가서 생존할 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 아,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 아,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2019년에는 집 밖에 나가서 그런 정치적 행동에 참여를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어, 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제 집 밖에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에 잡, 답변을 드리자면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 코로나 기간 중에는 그렇다. 코로나 이후에는 아, 확실치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사실상 어, 상황이 많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어, 청년들이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이전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포켓몬고 때문에 집 밖에 나가가지고 어, 게임을 하고자 하는 어, 그런 청년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켓몬고가 이제 유행이 좀 끝났죠. 그래서 다시 또 집안에서 한참을 지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요.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콩의 상황을 최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완전한 대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어, 그래도 충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시 조금 아까의 논의, 그 주거정책 이 고립운동 정책을 연결하는 지점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 이 질문은 그쪽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간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는 그 은둔고립 청년만을 입주시키는 공동주거 서비스가 좀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어, 근데 이분은 그 NGO 대표님이시고요 질문하신 분은 어, 이런 방식의 한계를 최근에 조금 마주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 주택을 어쨌든 확보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에 이 모델을 확장시킬 수가 없다는 점이고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두 번째는 그 은둔고립 청년들만 사는 지역으로 개토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NGO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어, 소셜믹스 해법입니다. 어,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같이,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경제가 같이 추진하는 청년주택이나 청년임대주택, 공동체주택, 이런 것을 정책사업이랑 연결해서, 은둔고립청년들과, 어, 일반청년들이 같이 그 어떤 동네를 이루어서 사는 이런 그 공공임대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홍콩에서도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Well, again, thank you so much for the question. 다시 한번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일본에서 제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이 이러한 그런 호스텔이라던가 아니면은 공유 주거지 아니면은 공동체 주택 같은 것을 만든 그러니까 고립 운둔 청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든 곳이 일본이 처음이라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습니다. 4, 5년 전쯤에 이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금을 모아서 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이러한 공동 아파트를 홍콩에서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주거 가격이 너무 높고 또 이~ 이~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어, 이제 어 은둔 청년이나 아니면 숨겨진 청년을 돕자고 하는 것이 다른 청년 문제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이 사실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공간의 부족 그리고 자금의 부족 그리고 의지의 부족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 은둔 청년을 돕고자 하는 사회의 의지의 커미트먼트의 부족으로 인해서 4년 전부터 노력을 해야 했지만 그러한 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일본을 갈 때는 일본에서도 이런 공동 공유 주택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어,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개토화 문제.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에서 너무 오랫동안 거주하는 청년들이 아까 개토라는 말씀을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은둔 어 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 다른 곳으로 계속 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곳에 남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 질문에도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은둔 청년이고 히키코모리 청년이 있는데요. 일부는 매우 이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히키코모리 청년들, 동료들의 그런 격려라던가 그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반면 이런 어 행동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기보다는 혼자 사는 게더 나은 상황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허히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자면 어 하나의 뭐 모든 문제를 한 가지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공간 아니면은 동물 지원 어, 복지 뭐 동물 치료 뭐 아니면은 제 친구가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카페를 하나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 카페에서만 뭐 기타, 어, 뭐그 동네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분들께 커피를 팔면서 그리고 또 히키코모리 청년들을 고용을 하여서 이들이 자신감을 얻도록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공간들이라던가 서비스들을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주제를 한번 상기시켜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콩도 다른 어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하나만 조금 그 정정드리자면, 방금 질문을 해주신 NGO 대표님은 한국인이셨고요. 물론,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번 그, 네, 유마인드 드립니다. 어, 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그 동물을 활용한 어떤 이런 개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훈련 견들이 장애물을 잘 피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훈련을 하는데 음. 우리분들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어서 그~ 그~ 훈련을 시키고 동물을 선정하는 어떤 특정한 그~ 기준이 있을지 뭐~ 뭐~ 품종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유기견을 특별히 더 그 선호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i s a l o r i g h t s o t h a n k y o u f o r This question. This is a n o t h e r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 이거 자체도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어, 그런 어, 개들이고요. 제대로 어떤 어, 이런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훈련받은 어, 개들이 이제 한 어, 별로 없습니다. 아 아마 이제 열 어, 마리 정도 있을 건데요. 이제 법적으로 어떤 공공 영역, 버스, 지하철 등에 이제 탑승을 할 수도 있죠. 그 외에 저희가 아, 이러한 서비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 서비스 견이라고 불리는 명칭이 없고요. 어떤 자원활동견, 자원봉사견이라고 불립니다. 아, 훈련은 어느 정도 받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만큼은 아니고요. 아, 이 자원봉사견 같은 경우에는 아, 이들의 이제 보호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 보호자들 역시 이제 자원해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이런 서비스 견이 있습니다. 이제 안내견, 경찰견 관세청에서 이제 뭐 마약 탐지나 어떤 폭발물 탐지를 하는 그런 탐지견이 있고요 또 그와 별도로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는 이제 자원봉사견이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서비스의 어~ 개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 그래서 홍콩에서는 현재, 어, 이제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어, 많은 것들을 새로 시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말 간단하게만 진짜 좀 아쉬워서 교수님을 보내드리기에 그 정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콩의 히키코모리 자녀들은 주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물어보셨어요. 그 20대 중반 이상의 히키코모리의 경우에 부모와 같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 고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모에게서 독립한 상태로 그 상태에 놓인 것인지 Okay.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I can answer this definitely with an answer. <웃음> <웃음> 네, 이 답변은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의 비싼 주거 가격으로 인해서 어, 홍콩의 30대, 40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과 함께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콩의 또 고유한 점이 이제 3 0대 초반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또 집을 구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부모들과 합과를 하여서 결혼한 후에도 같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 합과가 아니고 아내는 친정 부모님과 살고 남편은 그 자기 부모님과 살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다고 합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